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꼴리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본 그런 거리 측정기 후기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거리 측정기는 어, 어떤 거를 사는게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 사용했던 그런 거리측정기는 시계형이었는데요 보이스캐디라는 회사의 티보 어, 라는 그런 시계형 거리측정기였어요 거리측정기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시계형이 있고 어, 그냥 눈으로 직접 찍는 그런 형태의 거리측정기가 있어요 근데 각자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처음 써본 어, 이 보이스케이드의 T4라는 제품은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아, 진짜 깔끔하고 다 좋은데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화면이 좀 선명하지 않다고 해야되나 어, 타 제품들에 비해서 좀 기능이 많이 없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어,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제품은 제가 선물을 받아서 가격은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한 30만원 중반 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가격 대비 조금 기능도 좀 적고 어,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보통 필드에 가면 5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후반에는 거의 뭐 사용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리 측정기의 약간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배터리가 많이 빨리 소모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요새는 그 보이스캐디에서 새롭게 신형으로 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 제품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썼던 티포라는 제품은 어쨌든 좀 배터리 수명이 조금 짧았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썼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보이스캐디에서 나온 이제 거리 측정기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눈으로 직접 이렇게 찍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측정기예요 근데 얘는 제가 이제 중고장터 제 당근 막 이런 데서 뭐 물물교환 하듯이 거의, 거의 약간 공짜로 겟한 그런 제품인데 의외로 얘를 제가 또파리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파리장하고또 뭐 일반 정규 홀에서도 되게 자주 썼던 그런 거리 측정기였어요. 되게 사용법도 간단하고, 가볍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물론 조금 요즘 나온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큰감은 있는데, 저도 손이 되게 작거든요? 저도 준이어 17호를 껴요. 근데, 제 손에도 그렇게 막 크게 막 와닿지 않는 거면 굉장히 그립감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가볍고, 뭐 어쨌든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얘는 야간에, 야간에 잘안 보여요. 야간에 잘안 찍혀가지고, 밤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출시된 지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어, 가격을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 고가의 어떤 그런 거리 측정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하고 음, 뭐,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았던 그런 거리 측정기였어요 이 제품의 모델은요 보이스캐디 L2 레이저였어요 어, 이거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이거는 단종이된것 같고요 신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격대가 얘랑 제일 비슷한 기능을 찾아다 봤더니 어 20만원 후반대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샀을 때이 신제품의 가격과 비교를 한다면 기능은 요즘에 나온 신상품들이 훨씬 더 <웃음>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작년인가? 엄청, 어, 이슈가 됐던 그런 거리 측정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미터라는 거리 이제 측정기 브랜드 회사의 거리 측정기였어요. 근데, 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되게 핫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일단 가격이 너무너무 착했어요. 10만원 중후반대? 근데 가격 대비해서 정말 고가의 그런 거리 측정기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진짜 좀 기능이 좋더라고요 바로 요거예요 요건데 어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아까 그 보이스 캐디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얘가 작은 느낌이고 음 얘도 뭐 사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어 되게, 얘는 또 밤에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사랑 뭐 이런 거다 측정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되게 쓰기 편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 제가 작년에 야간을 좀 많이 다녀봤었는데, 야간에 이게 좀잘 찍혀가지고 제가 좀 깜놀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야간에 잘 찍혀요.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굳이 이제 나는 고가의 브랜드나 어떤 고가의 그런 거래 측정기가 필요가 없,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아이미터 거리 측정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굳이 단점을 찾자면 어, AS가 이제 1년 정도 되고, 어, 다만 이제 유상으로 AS가 된다는 거. 다른 브랜드들은 모르겠는데 거리 측정기와 배터리가 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저는 여태껏 AS를 받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특히 뭐 단점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그 다음은 시계형 거리 측정기인데요 어, 바로 이거예요 볼프버디라는 브랜드의 y 어, a 에임 시계형 거리 측정기입니다 어, 이거는 가격대가 20만원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시계줄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일반 블랙 줄이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끼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딱히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냥 처음에 온 그대로, 아직 블랙은 이렇게 뜯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의상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꿔서도 차고, 뭐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그런 거리 측정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시계형인데, 얘는 진짜 물건이에요. 제가, 이 컨텐츠를 이 아이 때문에 어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는 제가 거리 측정기 여태까지 써본 것들 중에 물론 뭐몇개안 써봤지만 단언컨대 최고.. 진짜 최고.. 시계형 최고.. 어, 최고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8호를 다두는데 배터리가 남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얘는 진짜 너무 편한 게 세컨자리에서 딱 쓰면, 핀, 뒷핀, 뭐, 중핀, 앞핀, 뭐 그린, 이제, 경사까지 색깔로 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제가 그 전에 쓰던 거리 측정기들하고는 좀 다른 기능들? 그리고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제가 서서뭘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계만 띡 보니까 바로 나와요. 제가 남춘천 cc를 갔는데, 어, 거리가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캐디분이 저한테 거리를 물어볼 정도였어요. 진짜 너무 웃겼어. 뭐 일단 가격은 이거는 30만원 대고요 화면도, 화면도 선명하고 그린에서 이제 그 퍼팅 거리까지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너무 편리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리 측정기들은 물론 퍼팅에서 퍼팅 파팅 거리도 계산을 해서 나오는데 발로 쟀던 게더 정확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어그 시계를 보고 퍼팅을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다른 것들보다는 좀더 정확했던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사용을 좀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직접 찍는 것 중에서는 아이 미터 좀 괜찮았고 그리고 시계형에서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그 마이키디 그 시계형 거리 측정기가 저는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직접 써보고 말씀드리는 찐 후기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고 땡땡 거리 측정기는 어, 타제 어, 채널과 타 다른 영상에서도 리뷰가 많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저는 없습니다. <웃음> 뭐 이제 다른 분들 거 측정도 해보고 써보긴 했는데 없습니다. <웃음> 비싼 게뭐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뭐 간지나고 좋긴 한데 저는 없어요. 어, 뭐다 좋은 거는 뭐제 값을 하니까 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못지않게 뭐다 거리 정확하고요 일단은 그 거리를 정확하게 찍는데 그 정확하게 그 거리를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웃음> 어쨌든 골프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면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웃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